네 안녕하세요. I'm Tool입니다. 어, 제가 예전부터 늘 이야기했지만 저희 집은 디월트 대리점입니다. 그래서 디월트 부품함을 많이 파는데요. DWST 14825, 14830, 14835 요거를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. 어느 날요 신제품 D w s t 8 2 9 6 8 다시 입고 되었습니다. 근데 요게 14825랑 너무 비슷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14825가 단종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. 요 82968-1이랑 그 다음에 14825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요 옆에 있는 드라이버 케이스거든요. 잠깐 보여드릴게요. 82968-1을 보면 특징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점은 요긴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, 요게 걸요 있으니까 이제 뭐 요렇게 컷소날도 요렇게 요렇게 보관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어 조금 아쉽다라고 싶은 거는 드라이버를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많이 쓰는 베셀 전공드라이버 길이는 되는데 약간 좀 뚱뚱해서 좀 폭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아넥스 150 드라이버인데 길이도 안될 뿐만 아니라 좀 뭔가 아쉽죠 그리고 당연히 200도 길이가 안 맞고요. 차라리 이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길이도 더 늘리고 폭도 넓힌다면 어, 드라이버도 들어갈 텐데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뭐, 디올트도 다 생각이 있겠죠. 네, 제가 방금 이제 이 82968-1에 이제 특징을 언급을 했죠. 근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14825도 그 다음에 82968-1도 나오고 좀 뭔가 아쉽다? 아니면 왜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고민에서부터 오늘의 컨텐츠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공부를 할때 이제 목차를 알아두고 공부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라 하죠 디월트 공구함의 목차를 잠깐 읊어보겠습니다 디얼트 공구함을 시작해서 그 밑에 이제 다섯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터프 시스템이 있고요 그 터프 시스템에서 1.0 2.0 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 티스텍 세 번째 소프트백 네 번째 다용도 공구함 다섯 번째 터프 파우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, 제가 앞에 언급한 148253035 요거는 이제 아까 네 번째 언급한 다용도 공광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는 연결이 되고요.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. 그럼 요 82968-1은 이제 두번째 티스택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의문을 가졌던 요 14825는 다용도 공함그 다음에 요 82968-1은 이제 티스택 라인 요두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